안녕하세요. 너무 그냥 열어나 쉬어버렸네. 오늘은 이거 알배기 배추 세 통으로 귤, 이귤 물김치를 담을 거예요. 세개 많은 거 아니야? 두개 응. 많으지. 응. 맛있으면 또 퍼줘야지. 퍼져서 맛을 알려줘야 돼. 이렇게 배추를 짜게 갖고, 짜게 해 놓고, 물은 900ml. 모자라면 또좀 붓기도 하고 소금은 이제, 이제 종이컵을 하나 반 했는데 <놀람> 오에다 조금 더 소금을 뿌려줘야 돼 우리 적으니까좀더 부서줘야지 3시간 줄고 응? 아, 이거, 저기, 물김치는 그렇게 푹안쥐어도 돼. 물이 좀 적어서 좀더 했어요. 배추가요, 2시간 반 걸렸는데요. 지금 숨이 푹안 죽었어요. 이, 물김치 담는 거는 너무 푹, 숨이 푹준 것보다 약간 덜 죽은 것이 더 싱싱하니 좋더라고. 한번만 더있으 이제 세번정도 해쳐줘야지 깨끗해도 이제 그리고 아, 이거는 갈아야지 또배 한개 그 다음에 무이 무를 갈아 넣으면 확실히 국물이 맛있어요 무 한토막 양파 한개 이게 물름인데 무릎, 이게 없으면 믹서기다 갈아가지고 도자기다 짜면 돼요. 이 귤은 중간 거 10개, 10개 정도만 넣으려고. 주스는 그냥 마셔도 되겠는데 그냥 이거 짜서 마시는 거 원래. 이거 찍어 먹어도 돼, 이거. 불이 <웃음> 맛이 없네. 맛이 없어? <웃음> 응. 진짜? 나도 먹어볼까? 응. 단맛 다 물이 다 빠져서 그런가? 응. 단맛이 빠져갖고 맛이 없어. 왜? 그래 응. <웃음> 먹어도 되는데. 응. 맛 없어 아무 맛없네 맛이 없네. 나너 응. 하나 차씩 하나 쪽쏘고 여기 새우젓을 한 숟가락 반만 넣어서 넣고 그다음에 아, 생강도 갈아놓은 거. 그냥 갈아놓은 거 쓰는 거예요. 갈아놓은 거한 숟가락 넣고, 마늘은 두 숟가락. 갈아놓은 거 여기다 짜는 거야, 지금. 다 됐다. 찌꺼기는 이 정도 나왔어. 찌꺼기. <웃음> 고추 4개정도 음, 청양고추 뭐야 또 매콤하라고 국물이 6개정도 넣으려고 그래요 아 씨를 털어서 이거 넣으면 돼 쪽파도 그냥 통으로 넣은거 보다 이게 좀 잘게 썰어서 그 물김치 같이 배추랑 먹을 때 먹어보려고 잘게 썰, 썰어서 넣어요 여기는 알칼리수 한 4리터 정도를 부어야 되겠어요. 국물이 좀 많아야지 맨날 국물이 적어가지고 3, 3리터만 넣어야 되겠네. 국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액젓 액젓, 멸치 액젓 음, 200ml 이 저기 여기는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당원이나 뉴수가를 넣으면은 김치가 싱싱해요. 커피숟가루 하나 네, 그리고 소금으로 간 맞춰서 좀 짭짤하게 해야돼. 내 입맛에 좀 짭짤하게. 색깔이 노란네 귤색깔 귤, 귤 나잖아. 먹을때 이 이렇게 반쪽 이렇게 딱 짜게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돼. 국물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먹다보면 꼭 국물이 모자라 그럼 이제 좀 짭짤하게 하면은 국물을 어좀 타서 머금, 먹을 먹때좀 타서 먹으면은 괜찮거든 근데 파가 지금 이렇게 둥둥 뜨는데 익으면 가라앉아 밑으로 이렇게 해서 어 이게 귤 물김치를 담았어요 이게 한 3일이나 이렇게 좀 익은 다음에 먹은 게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반 정도 익으면은 김치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좀 이게 익은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 맛이 충분히 배었을 때 국물이 지금 노리끼리 해요. 귤이 들어가서 아 이게 이제 하룻밤 지났는데요 어좀 이제 맛이 좀 그래도 좀 어느정도 으려졌네 근데 귤을 입맛대로 귤은 더 많이 넣어도 돼요 나도 10개를 더 갈아넣었어요 귤 향을 더 진하게 먹고 싶어서 그리고 액젓도 넣고 싶으면 넣고 나는 액젓을 안넣으면 깊은 맛이 안나서 넣었는데요 그렇게 싫으시면은 굴만 갈아넣고 입맛대로 하셔도 돼요 이도다 먹어야 돼, 이것도. 얇게 썰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응. 응. 얇게 썰어야 돼, 그 대신. 응. 이래서 국물이 좀 많이 필요해. 저는 이제 여기에 매실을 먹을 때 매실을 조금 넣어주면 은더 맛있더라고요. 좀 새콤한 맛도 있고, 단맛도 나고, 이렇게. 처음부터 넣으면 은 김치가 물러 수도 있으니까 먹을 때 이렇게 넣고 귤을 살짝 던져서 이쁘게 해서 먹으면 아 이게 귤 물김치가 됩니다. 오늘도 감사해요.